아. <웃음> 시 <웃음> 읽고 있습니다. 최근 도착을 하기 위해 카드 독재기를 복원하시는 거에의 코드를 눌러 주십시오. 거래를 선택하여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금액을 확인하신 후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? <목소리> 초에 윤스테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피펠로 들어간 그 냄비 프라이팬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충동 구매했던 냄비인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방치 양수냄비를 까서 연마제 다 닦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거까지 닦을 생각하니 까까이 깜깜해가지고 방치 근데 그게 이제 6개월이 넘은 거의 반년 만에 언박싱을 하는 근데요?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나이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두배로 가는 기분이에요 뭐 1일날 출근하면 2일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에델코첸 제품이고 16cm짜리 편수 냄비입니다 인덕션, 가스, 핫플레이트, 할로겐이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다쓸수 있대요 제 손바닥만한 편수냄비입니다. 스테인리스 제품은 기름 묻혀가지고 수댕에 묻어있는 연마제를 다 닦아내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저도 몰랐는데 자취하면서 알게 됐어요. 닦아내고 보면 은 진짜 새카맣게 나오거든요. 이제 그걸 한번 보고 난 이후로는 귀찮아도 무조건 꼭 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짜잔 수댕이라서 꽤 무거워요. 근데 진짜 싹 좋네. 이거는 수댕냄비 세척법 설명서고요.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수댕을 안 사야지 안 사야지 하는데 이렇게 예쁘니까 사게 되더라고요. 뚜껑도 수댕이라서 뚜껑까지 빡빡 닦아줘야 합니다. 제가 양수냄비를 써본 결과 이게 아무래도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게 좀잘 벗겨지더라고요.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1차 설거지를 했고요 물에다 식초 타서 팔팔 끓여주고요 오늘은 저녹슨때를 치약으로 한번 닦아보려고요 반지 녹슬었을 때 치약으로 닦으면 엄청 잘 닦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완전 맘에 들어, 내 스타일이야. 한잔만자기고 머리카락 까잘 먹겠습니다. 원리입니다. 영예훼손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체적인 판단을... 아, 많이 안 나와요. 냄비가 쩔어서 제주도 여행가서 입으려고 산 티셔츠가 도착했어요. 그로브에서 니트도 하나 샀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배설이 된다더라고요. 여행 전에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. 시합인가?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W컨셉에서 주문했고요. 귀여워가지고 너무 막핏대지도 않고 너무 빡시하지도 않고 상품기도 좋고 그거를 주문했어요 오늘 출근하는 날인데 그냥 요거보으로 출근하고 요 도 왔어요. 근데 오늘 저녁에 어차피 출근해야 돼 가지고 그냥 없는 채로 반나절을 보내려고요. 누워서 핀터레스트 보다가 자려고요. 원래 샤오미 체중계를 썼는데 2kg씩 오차가 있어가 가지고 몸무게가 정확하게 안 쬐져서 새 체중계를 샀습니다 애플리 스마트 인바디 측정 체중계고요 쿠팡에서 판매량 순으로 보니까 이게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질렀습니다 건전지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걸 못 보고 집에 있던 건전지를 깠어요 이수다 구구 구구 구구 구구이메일 로, 이수다 여기 몇 층이라고? 아, 장난 아니다. 종현한테 지금 이거 찍고 있다. 구독구독미 구독구독미 <웃음>